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구 하울 영상인데, 제가 동네 문구점에서 이것저것 샀어요. 생각보다 돈좀 많이 썼는데, 10만 1050원이나 문구류를 샀는데, 뭘 샀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루언문구에서 구매했습니다. 루언문구를 샀고, 일단 제가 산 거는 이 펜들이랑, 그리고 이 생선필. 프리즈마 색연필을 샀는데 사실 색연필은 며칠 전에 제가 필요해서 한번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써봤고 펜은 여러 종류로 샀어요. 일단 붓펜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존에도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자주 쓰던 붓펜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색상들 위주로 해서 총 7자루를 샀습니다. 이거의 정식 이름은 파버 음, 카스텔 아티스트 펜이네요. 파버카스텔의 아티스트 펜이고 되게 예뻐 이거. 색도 진짜 예쁘고 예쁘죠? 이거 약간 보라 자주 색깔의 느낌 이런 색상의 느낌이고 얘는 민트 민트 민트 민트 색상 이 친구는 노랑 노랑 노랑 이런 느낌이고 이 친구는 약간 탁한 블루 탁한 파란색 느낌이에요. 진짜 예뻐요. 어 이거 약간 잘안 나오잖아? 새 건데? 오. 약간 뽑기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연두벌레 같은 연두. 연두. 이 연두벌레 같은 연두색. 그리고 이 친구는 하늘색. 이거는 약간 연한 회색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 회색 색상은 제가 그림자 같은 거 표현하거나 할때 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구매한 거거든요. 되게 연하죠? 그니까 이거를 약간 이렇게 그림자로 쓴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간 이런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구매한 색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테들러 파일라이너 오! 색상은 노란색이랑 카키색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전 이런 노란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개나리 노란색이나 약간 개나리 노란색보다 조금 다운된 노란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제일 저의 최애 펜 이 스테들러의 피그먼트 라이너. 총세 가지 종류를 샀고, 보시면 알겠지만, 0.1, 0.3, 그리고 0.5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들러 펜들을 진짜 좋아하는 게, 이 파인라이너를 보셔도 알겠지만, 되게, 펜의 잉크도 균일하고 끊기는 것도 없고, 굉장히 예쁘게 부드럽게 발려요. 이게 0.5. 요런, 요런 정도의 굵기 차이? 이것도 굉장히 균일하고 깔끔하고 예쁘게 잘 발렸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되게 좋아하는 펜 종류예요. 스테들러 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오늘의 되게 하이라이트 같은 이 프리즈마 컬러 프리즈마 색연필 72색을 구매했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틴 케이스로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지죠? 제가 좀 적은 색상의 색연필은 이파버카스텔의 36색의 색연필이 있어요. 보통은 제일 많이 쓰긴 했는데 요 36색만 쓰다 보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2색을 샀고 파버카스텔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 버전의 색연필인 프리즈마를 이번에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 필요해서 잠깐 뜯어서 써가지고 완전 첫 느낌의 언박싱은 아니지만 보시면은 아... 색연필 냄새가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총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틴 이 케이스는 굉장히 예쁜데 이 안에 내구성 조금 아쉬운 느낌이에요. 이게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돼서 플라스틱 케이스 로 쌓여있거든요. 저는 뭐, 여름에는 뭔가 이렇게 막 열리고 열리고 막 약간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좀 아쉽지만.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꽃을 그려서 프리즈마랑 파버카 스틸이랑 비교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리즈마고 여기가 하버카스텔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아 귀엽다. 음 <susur> 약간 채색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 제가 이제 그리고 제가 느끼는 느낌은 프리즈마가 조금 더 부드럽고 발림성이 좋은 거? 근데 부드럽고 발림성이 좋다 보니까 색상 간에 약간 블렌딩이 굉장히 더 쉬워요 제가 간단히 뭐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을 먼저 여기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약간 노란색 계열을 하단에 발랐을 때 이런, 이런 블렌딩 지금 보이시죠? 음, 약간 이런 블렌딩 느낌? 섞여지는 느낌? 얘도 붉은색을 약간 주황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얘는 그냥 일반 색연필 느낌이에요. 그냥 뭐 주황색 위에 빨간색 칠해졌네? 아니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했네? 이런 느낌인데 프리즈마 색연필은 약간 뭐랄까 부드럽게 녹아드는 그런 색상의 느낌이 있어서 블렌딩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됐거든요. 섞이는 것처럼.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약간 이런 질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리즈마가 좀더 부드럽고 색성 블렌딩 하기가 조금 쉽다. 더 파버 카스텔은 그냥 뭐 일반 색연필 느낌이다. 요즘에 프리즈마 색연필이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66,000원에 구매했습니다. 70몇 색이었지? 72색 66,000원에 구매했어요. 예전에는 이거 10만원대 이렇게 팔았는데 그래도 조금 저렴해진 것 같아요. 옛날 보다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빠이.